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여러분, 어, 여자들은 다 모성애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남자가 치근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면 여자들은 모성애를 느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모성애 때문에 음,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럼 여자한테는 모성애겠고 남자한테는 부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점이 어, 이성들이 나한테 부성애를 느끼는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어, 나의 이런 모습의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나의 어떤 점에 부성애를 느끼는지 카드 4장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어, 시간이 짧았다면, 어, 잠깐 정지 버튼 눌러놓고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 음,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서, 설마? 이런 모습에 아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남자들이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남자 이성 이성에 보는 거하고 남자들이 만약 에 카드 뽑을 때면 어, 여자겠죠 어, 이, 어. 아무튼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하고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아무튼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습에 부성애를 느끼셨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요즘은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 경제적인 활동을 여자도 해야 돼요. 음, 경제적인 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솔직히 기분 되게 처질 때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리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 업로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다가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웃으면서 밝게 리딩을 하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근심이나 어, 어떤 것들 음, 내가 했던 어려운 것들이 막 있더라도 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되게 씩씩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눈빛이 슬프다는 거 알아요? 음. 사람의 눈빛이 너무 슬퍼. 왜냐면 여자가 그렇잖아.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 보호를 받고 싶은데 내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어, 나를 보호해 줄수 없는 사어 사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성인이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줘. 그러다 보니까 힘든그 시간이 있더라도 음. 그냥 꿋꿋하게 가야 되는 음, 남자들의 하는 일을 어,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씩씩하게 해나갈 때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어, 실수도 하고 어, 실수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어 공경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진력, 이런 걸 보면서, 안쓰러움을 조금 느낀대요. 음. 혹시 여러분, 저기, 막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어. 일, 그, 지금 하는 일도 좀 버겁고 왜냐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손에 안 익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음안 익은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꿋꿋하게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실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음 그렇게 하고 어디 마음을 갖다가 따로 딱히 나눌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어, 내 어려운 사정을 꼭먹 먹을 게 없고 막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는 면이나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 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최근에 혹시 최근에 혹시 누구하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 뭐 진지한 대화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음,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 딱히 막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세상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누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어, 여, 여러분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그렇게 밝게 보이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한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했어 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있었던 일 어, 서로, 서로가 어, 그때 내가 이래서 어, 어, 오해를 받아서 정말 난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혜미 씨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철수 씨도요? 네 글쎄요 그래서 아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 좀 어, 그런, 그런 얘기하면서 좀 어, 호흡을 어, 대화에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니면 그럴 사람이 생긴다거나 어. 어, 그, 그게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과거의 연인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그때 그랬다. 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어. 진짜 망연자실 한 적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 나도, 나도가,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 공감할 만한 그런 거 있, 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고, 뭐, 그런 얘기도 쭉 나눴던 사람 아닌가 몰라? 어, 카드에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음, 음 주변에, 그, 뭐, 뉴패는 아니고, 유패는 아니고, 그냥, 그냥 아는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갖다가 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사람 같은데 여러분은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그니까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별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이별을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여러분들의 눈빛이 공허하고 슬프지 않았나 싶어 그렇게 하고 어,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렸다 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불면증 같은 거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음, 난 이게 상처가 과거의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음, 어, 왜냐하면 그 아니면은 또 이런 게 어, 그런 수도 있어. 그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그전 전에 남친, 어 전에 여친일 수도 있고 전에 남친일 수도 있고 그 저기 막 다른 누군가와 그러니까 이미 헤어졌지만 이미 헤어졌지만 다른 누군가와 어 같이 있는 걸 봤다라던가 어 그걸 나만 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 봐가지고 그 어, 입방에 아놀래면 그냥 딴 동네 가서 놀지 굳이 그걸 갖다가 응? 어? 여기 와서 놀아 가지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게 보여진 게 아닌가. 그래 갖고 구설이나 이런 것에 되게 희말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누구하고 어, 뭐 이런저런 그,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들 갖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있지 않은가 싶어. 음. 여러분의 이 지금 여러분 되게 우울하거든요. 음. 이 슬픔의 정도가 1에서 10을 놓고 본자면은 7, 8? 그럼 되게 높은 거예요 10 정도 되면 그건 병원 가야 돼 어, 그럼 그럼 완전히 그냥 내가 회복불가를 한 거고 7에서 8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 그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거예요 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 우울증도 심하고 어, 우울증도 심하고 이게 헤어진 지,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 스트레스와 우울과 육체적인 피로에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느낌? 어, 그 안에서. 그, 근데 최근에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여러분들의 이런, 어, 생활 같은 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잘 안다고, 어,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의 처지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그 힘든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 상황을 갖다가 되게 안쓰럽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싶어.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어, 정말, 아, 누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좀저 여자를 갖다가 좀 감싸주고 좀, 보, 어, 마음을 갖다 잘 품어줬으면 좋겠다. 참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슬픔에 쌓여서 여러분들 갖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음, 있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아무래도 저기 저거 같아요. 꼭. 그거 있잖아. 저기 막 싱글맘. 음, 싱글만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질 게 많은 사람. 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어, 그런데 그런데 그 아무 그니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어, 아예 손을. 이 일터에서 아예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달 생활비가 얼만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씩씩하게 일하는 것 같아 마음은 막다 찢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눈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어. 마음하고 이 여러분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음. 주변에서 구설이나 막 이렇게 막 난무하는데도 빗발쳐 그냥 화살이 여기저기서 빗발쳐고내 몸에 다 꽂히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어, 그 흐트러짐 없이 일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도 얼굴에 표시가 나지 어, 눈에 눈빛 자체가 이미 공허한데 눈빛이 공허, 공, 공허할 것 같아요 음, 생각도 많고 음, 생각도 많다 그런 거 있잖아 어, 후회도 있고 어. 또 후회를 하자니 내 지금 내가 빨리 이렇게 감정에 이런 데휩싸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모질어져야겠다, 독해져야 됐다. 어 그래서 어 약간 흑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배신의 상처가 컸거든. 어.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연인한테 어...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라도 이 사람한테 더 해주려고 베풀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뒤통수를 씨게 맞았다. 어, 뒤통수를 씨게 맞았고, 그, 이, 이별이요. 음. 그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고, 그 헤어지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헤어졌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헤어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물밑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빨리 보질 못했던 것 같아. 이미 상당 기, 상당의, 어, 저게 누적이 돼서, 진짜, 뻥 터진 후에서야 여러분이 알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 초장에 이렇게 잡, 어, 잡아낸 게 아니라.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초장에 잡아내기에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믿, 믿,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고 믿었는데, 이게 그냥, 조짐이 있을 때 잡은 게 아니라 이미 그내 배신의 눈덩이가 산을 이룬 다음에서야, 어, 저 산이 뭐지? 했더니 그게 배신의 산이었다는 거지. 어, 언제 저, 저게 저렇게 산이 있었지라고, 어, 그냥 땅만 보고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산을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 갑작스럽게, 어, 뭔가 내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별을 맞았던 게 아닌가 싶어. 응. 음. 근데 아직 그 사람하고 이렇다 저렇다 저거는 안 됐어요. 어, 헤어져 끝내. 그거는 아직 안, 얘기가 안 됐어. 어. 이게 어쩌면은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혼일 수도 있고 이 관계가 하루 이틀 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이 컸지. 어. 그래서 뒤늦게 알게 돼서 아직까지는 너랑 어, 이별에 헤어져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따로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 아직 결정은 어, 내가 이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액션은한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 터놓을 곳이 없잖아. 어. 맞아요. 음. 여러분들한,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게 뭔가 마음을 마음적으로나 어떤 걸 갖다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음 근데 여러분은 그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이 여러분 그, 그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언도 하고 여러분하고 어, 따뜻하게 대화도 나누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녀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인간사라든가 내가 이랬어요라고 속상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닌가 싶어. 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느낀다 뭐한다 그게 아니라 약간의 연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의 말 말하는 걸 갖다가 어, 들어줘야겠다 들어주자면 이게 뭐 어디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을 듣고서 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언도 아끼지 않는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잖아요 음 과거의 연인이 하고 끝난 게, 가, 끝난 것 같지가 않아. 응. 그냥 여러분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딱히, 어, 어, 의욕상실이라 그래야 되나? 어, 의욕, 의욕상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의욕상실이 있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응. 그, 그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도 목격을 한게 아닌가 뭐그뭐 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꼭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걸 목격한 게 아니라 어, 아니면 누군가가 목격하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줬다던가 여러분이 그냥 소문이 난무한 상태에서 뒤늦게 알았다던가 그런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제일 늦게 아는 거지 왜냐면 그 말해주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야, 그렇잖아 야니 네 남자 누구하고 어디서 뭐하고 히덕거리고 있더라 그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격이 여정부 같은 아, 겉으로 보이기엔 여정부 같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히 침착해요. 어, 침착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긴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이 일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이 이,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기까지는 그렇지 아직까지 그 생각이 딱 완전히 완결이 된게 아니야. 어, 완결이 된게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음, 없어 보이진 않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를 갖다가 나누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한테 그 숨통을 튀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뭐, 장난이 아니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이 사는 것을 보고서 어 그쵸 부성애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음. 아 어,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은 그 마음 속으로는 이미 둘중 하나를 갖다가 택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예, 이제 과거의 사람하고 완전히 끝내든가 음, 완전히 끝내든가 아니면 음. 그냥 뭐 이렇게 있던가 어 끝내는 것도 아니고 뭐뭐 뭣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있던가 뭔가를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거 같아 음 이런 뭐그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음. 막,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잘 들어주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자기의 그, 그, 그,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그런 부성의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어,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어, 어 저기, 막,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현실적, 그, 그러니까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거지. 음, 도움을 주는 사람 있는 거 같은데? 꼭 그게 물질이 아니라 그래도, 그,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정이입을 해줌으로써, 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그, 전에 남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은, 그래도 좀더 성숙하고 사려가 깊지 않나 싶어. 아 물론, 사람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기기 잃어 주려고 하고,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솔직히 그래, 맨날 하, 그, 이, 지금 이, 이 스토리가 들으면 경쾌한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어이 스토리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려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음.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려주는 것 같아. 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어, 지금 저저 저 여자의 몸으로 어이 지금 뒤통수 이렇게 시게 맞고 지금 막 관제 구설도 막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도 어. 일을 하, 해야 되는 이이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밝은 모습에 어 밝은 모습에 스, 선생님 저안 밝아요 라고 하지만 어,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치만, 잘 보면 눈빛은 슬프지. 눈빛 슬프다고 나와요. 음. 그래고 여러분한테, 어, 조금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 에, 에,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속 답답하고 그럴 적에, 아유, 철수씨, 우리 저 맥주 한 잔이나 할까요? 라고 해서 그냥, 어, 마음 편하게, 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음.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 괜찮겠 지라 여러분 사람 누구 있는 진짜로 있는 것 같아 어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요 간간이 하나씩 비춰지는 걸로 봐 가지고 이거 과거의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과거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 과거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것 같은데, 음, 구패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안 바라봐주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어, 준비가 안된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 옛날 사람일 거라는 거지. 어, 옛날 사람, 그, 그 전, 전, 전 남친이, 어, 전 남친이, 에, 에 저기 막 다시금 뭐 가볍게 어,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세 가지 케이스예요. 어. 어떤 세 가지 케이스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 남친이 여러분을 갖다가 찾아온다. 어, 그런 거. 어, 그렇게 하고, 어, 마지막 케이스는 그, 그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찾아오는 게전 남친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어, 굉장히 희박해. 그렇지만 없지는 않아. 음, 왜냐면 전 남친하고, 어, 어떠한 대화를 다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건 되게 희박해. 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여러분의 마음을 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이 이 사람하고, 그냥, 어떤, 뭐, 감정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호감 같은 거가 참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그냥 사이좋게, 그냥, 오며가며 지내는데, 전 남친이 뜬금없이 그냥, 나, 에, 내가 왔어 하고, 어, 나온다던가. 그런 거지. 음. 아유 여기 일본 카드는 진짜 복잡하네 너무 복잡해요 음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이 막 아직 이 과거의 남자하고 어, 인연은 덜 끝난 것 같아요 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피니쉬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남자하고는 아직 덜 끝난 감정이 있는 게 같아 음. 그 사람이 어 여러분들 한 여러분들을 놓고 간건 맞아요. 어. 그리고 다른 이성한테 어한 눈을 팠던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자 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갖다가 되게 좋아 어 아직까지 마음에 있,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하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드린 시간에 비례하는 거야 잊혀지는 것도 내가 드린 시간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어, 충격도 내가 드린 시간에 비, 아, 비례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아직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 뭔가를 갖다가, 내가 그랬잖아. 이별한 느낌이 안 든다고. 어, 아직 뭔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당분간은 이 흐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어, 왜냐면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음 왜냐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갖다 아무리 좋게 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알아채지를 못해 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한테그 인간적으로 어, 편안하게 다가 다가와서 얘기해주고 여러분 기, 어,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려고 어,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부성애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의 문제는 어, 뭐 당분간 정리는 힘들 것 같다면 그냥 내버려둔 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좀 치유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음 그래야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어,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어, 마음 한자락에 그 그 돌, 돌하나를 갖다가 딱 가는 길에다가 박아놓은 것처럼 항상 왔다 갔다 할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게 이사 만약에 진짜 이,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꾸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나요? 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음, 이 카드에서는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알려줘요. 음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도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어떤 모습에 부성애를 느낄게요 음. 어떤, 뭐, 그런 거 같아. 뭐, 사명감 같은 걸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응? 음? 어떤 사명감?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의 그, 뭐지? 그, 슬픔? 어 그런 걸 갖다가 느낀대요. 그래서 그런 어, 여러분을 예, 여러분이 이렇게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저기막 여러분한테 그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어, 왜냐하면 네. 여러분한테 뭔가를 갖다가 이 분위기를 갖다가 전환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주고 싶다는 라 거야. 음. 그니까 러 여러분이 지금 뭐랄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약간 목적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목적이 사람인가 순둥 순둥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 본능 같은 게 들은 것 같아. 음. 보호 본능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 얘기도 해주고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하다가도 너무 어쩔 때 보면은 어, 새침하다 그래야 되나? 어,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어 어, 그러니까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웃음> 네,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이제 카드가 요만큼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봅시다. 음.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이 멋쟁인가? 음. 이, 멋쟁이기도 멋쟁이고,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그 인기가 많은게 아닌가 싶어요 인기가 많고 만약에 지금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그런걸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았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한동안 그런걸 안한 것일 수 있고 이제 다시금 그렇게 어 옛날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 일단 더 봅시다 음. 응? 음, 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음, 막 여러분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재수치호를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어, 좀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받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상당히 품은 사람 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거지? 혹, 그 어제 혹그 관심 어 얕은 관심의 단계나 살짝 넘어선 것같 어,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나 이게 뭐지요? 음. 여러분, 혹시 과거의 사람한테 어, 상처를 갖다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감정의 어펜다운의 어떠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그 과거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사람이 여러분, 왜이 어펜다운이 자꾸 생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봐야 되는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지금 여러분 인기 많네. 음, 인기 부활할 것 같은데요. 인기 폭발할 것 같아. 느낌에. 어, 카드 자체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이 매력적이거든. 왜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 왜냐하면 그 너무 이렇게 내 속이 환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도 약간 그, 그 친절해 보이면서도 어떠한 슬픔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미소 띈 얼굴, 이런 것들에, 어, 남자들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음, 부성애를 느낀다는 거죠. 어,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낀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웃음> 여러분한테 혹, 그 부성애를 느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이게, 이게, 이게 웬일이지요? 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음,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도 있고, 어, 이, 하거, 과거에 헤어졌던 그 사람은, 어. 이성 문제로 어 이성 문제로 근데 그 이성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하고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 어,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알만한 사람이면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거 자꾸 보면 기분 그렇잖아 기분 드럽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어 그런 거 같아 놀아도 딴데 가서 놀 거지 어떻게 눈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는지 꼭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딜 가면 볼수 있다라는 거지 뭐, 내가 늘 다니던 체육관일 수도 있고 내가 동호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 어 회사일 수도 있고 사내 커플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연인도 있고 과거의 연인도 여러분을 갖다가 어 잊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그 그, 그, 그 여러분들 저기 약간 그 팔색조 느낌이 나그 노래 있잖아 춤출 땐백걸뭐뭐뭐할땐구걸 있잖아 내 모습을 보면서 뭐 오해한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화려한 모습 속에 어또 참신한 모습 참한 모습이 겸비돼 있다 어 그런 느낌 그런 거에 그런 거지 어이 사람이 되게 당차고 화려한 모습에 비해서 또 이런 이렇게 감정이 여리한 여리한 부분이 딱 느끼는 어~ 그~ 이성들이 그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한테 어~ 부성애를 느끼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런 거있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 어~ 즐겁게 보내는 거 어~ 그런 걸쓸수 있어 여러분은 선생님 저는 아닌데서 원래 그런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그까 그러니까 오지랖이지 한마디로. <웃음> 미안해요. <웃음> 그런 거 있어. 왜냐면 항상 사람은 그런 거, 있어. 자기 그 경험에 비춰서 상대방을 갖다가 평가하거든요. 내가 그때 일,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난 아닌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니까 더 이상, 어,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한테 감정을 두고 떠났던 사람도 음 여러 여러분을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한테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니까요이 뭐 음. 이게, 이게 웬일일까요? 어 여, 여러분을 주변에서 여러분의 눈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음. 그, 과거의그 남자도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 그리고 이미 그, 그, 오래전이라 그 막, 막, 1년, 2년이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 아닌, 차, 적어도 한두 달, 서너 달, 아, 뭐, 6개월? 어머, 뭐이 정도 선을 갖다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좋게, 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오래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 와, 좋겠는데? 와, 부럽습니다. 어, 진짜 부러워요? 음, 맞아. 음. 근데, 과거의 사람은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 음, 과거의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이 과거의 사람은, 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은 조금 어 약간 망상? 어 그런 게 없지 않다라는 거지. 어, 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망상이냐. 그러면은 어, <웃음> 이 과거에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한테 개중에는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그, 그, 그, 주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면 주변 정리를 갖다가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어, 들을 수도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정리 안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그쵸, 가볍게, 어, 가볍게. 어, 표, 어 자기 마음을 표현한 사람도 있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지만 마음에 뭔가는 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음 딱히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 음, 여러분의 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음 근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 과거의 인연은 음. 왜냐면 과거의 인연은 아 이게 이 과거의 인연이 그 아직까지도 어, 아직까지도 그 주변 정리를 갖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주변 정리 안된 것까지도 괜찮지만 그 과거의 습관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 아직 과거의 인연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그런것같아음 주변에 여러분들을 어,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있고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 여러분들은 아직 포지션을 정하지는 않았고 포지션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한세명 많으면 세명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음. 그런데 그 여러분한테 그 여러분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로맨틱하다 그래야 되나? 응. 어. 좋게 말하면 로맨틱하고 하나같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 게 어, 마치 이 슬픔을 갖다가 잊기 위해서 어,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무게와 크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게 다 공통된 점이고 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의 상상 속에 어,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지 어, 여러분들의 행동에 자기의 상상에 이렇게 다 하나 끌어다가 퍼즐 마 듯이 맞친다 그래야 되나 어, 지금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 때문에 마시는 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포도주를 좋아해서 마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여자분이 마시는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어, 자기네 나름대로 그러한 공통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음 왜냐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런 것 같아. 음, 에너지가. 그어그 어,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내가 상상할수없 상상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남자로 하여금 그렇게 퍼, 상상의 퍼즐을 맞추게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어, 여러분들에게 부성애를 느끼는 사람은 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갖다 뺏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 인기 많고. 어. 문제는 과거의 인연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 음, 왜냐면 지금, 어, 이 현재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의 인연에 중점을 맞추는, 이 카드가 과거의 인연에 중점을 맞추는 거 봐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갖다가 좀더 클리어하게, 어, 보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내 마음의, 어, 소리보다는, 그래도 이걸, 이 상황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서 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 저기, 막, 마음을 갖다가 오픈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그거 갖다가 계속, 어, 아직까지도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확 확실치가 않거든 계속 그 상황에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지 어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니면 과거의 사람일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에 더 음,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과거 사람은 그닥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해 오는 거나 보,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오지는 않지만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어 뭐해 어, 잘 지내 이렇게 안부를 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저기, 만제수처는 다를지라도, 여러분한테 뭔가의 그, 암시는, 늦, 느낌은 준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놓고서, 어, 내 마음이, 어,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치,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과거에 그 사람은요, 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했고, 어,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긴 받았지만, 딱히 완전히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끝맺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끝난 느낌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이걸 끝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2년의 줄이 남아 있어요. 과거의 전남 치안하고는. 음. 어떤 경로로든 이게 볼수 있는 볼 래면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눈에 띄는 것일 수도 있고. 음. 맞아요. 계속 그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운명인가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맞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전남친한테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그거 있잖아요. 꼭이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까 어, 어떨까 어저떨까 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어, 두 개의 포지션을 놓고 생각은 하는 건 같지만 액션은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음,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자 아니어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음.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 같아. 잘하고 계세요. 음. 왜 그러냐면 아직 나는 솔직히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 내가 뭐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아니고 저사람 저사람 저사람이 나한테 다 이렇게 부성애를 느끼고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데 내가 그중에 나하고 그래도 가장 잘 맞고 오래갈 사람을 갖다가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음. 근데 음. 여러분이 좀 밥은 먹고 어느 정도 저기 막. 그, 알아가는 뭔가는 갖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알아보자라고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는 조금 결정의 단계에 온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액션은 안 했지만, 뭔가를 결정을 갖다가 내려야 갈것 같은데, 결정을 못 내린다. 음.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지? 음. 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거야. 음. 그 뭔가를 선택해 놓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한 걸까? 어. 내가 이 선택에 관한 잘한 걸까? 어라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한테 부성애를 느끼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확 그게 잡아 주질 못한다는 거야. 어. 내가 마음에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게, 내게 남자로서 어떤 벽을 촥, 어, 허니? 그건 아니야. 이쪽으로 와요. 다 이렇게 촥 끌어당기는, 어, 그 결정적 한방이 없다라는 거지. 어, 너무 이게 그 감정에만, 응, 어, 자기 감정들에만 취해가지고, 어, 그 감정적인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나도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데 상대방들도 결정장애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나고 쌍방이 쌍방이야 이게 다 그렇게 결정이 안난 것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음.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업앤다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락 날락 할때어 허니 여기 탁 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촥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이 필요한데 아직 그 사람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 객관적으로만 계속 놓고 이 객관적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지 어. 무한 객관 어 이런 거 음. 그런 거에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이 과거에 남친도 그렇고 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성애를 느낀다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어, 실망스럽다기보다 는 아쉽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해줘라고 할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알아서 포지션을 정하고서 깔끔하게 와야 되는데 내 입으로 내가 말하기도 그렇고 어? 야, 나 여기 가려니까 여기 좀 긁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어.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야 떼버려 떼버려 이러고 싶은 거지 진짜 여러분들 성격에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한번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러고도 네가 남자냐 이런 거지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상태 다그 상태 어. 다그 얘도 그 상태, 제도 그 상태, 이전 남친도 그 상태, 어, 다그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여러분한테 부성애를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쩌면 이 여기 다이 사람이 이 과거의 남친일 수도 있 있겠고,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니까 인기가 많다. 어, 인기가 많다. 어. 과거의 남친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거를 봐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남친에 대한 정이 남아있고, 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시선을 안 주는 게 아닌가. 그냥 가볍게 차 한잔, 이런 걸로 갖고서 내가 다가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딱 보면 모르나? 어. 내가 지금 들이대면 까인다는 거척 보면 척이잖아 어. 알기 때문에 쉽게 들이대지 못한다는 거지 그냥 계속 아이고 저 친구가 나한테 어 눈길 한 번만 주고 저 제스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이고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요 문 문제는 어 그런 거야 이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마음을 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정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여, 여러분의 확고한 생각, 움직이지 않는 생각, 어.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결정장애 비슷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결정장애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솔직히 아픈 기억들이 나한테 결정에 방하게 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갖다가 좀더 여러, 이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짓만 하면 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적만 저기 하면은 올것 같아. 음.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거든. 음, 저 사람 마음이 언제 변덕을 모를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뭐, 그래 난 결심했어 하려다가도 백업하고 확 결정했어 하다가 백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 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남사친? 비슷하게, 남자 사람 친구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만 사람들을 대하는 건데, 이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아요. 원하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있...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100%는 아니에요. 100 왜냐면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카드의 전체적인 흐름상 볼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면 그 누구도 가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 자체가 그게 힘든 게 아닌가 싶어. 음 그게 좀 힘든 게 아닌가 싶어. 음 어, 당분간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어. 지내보시려고요. 음,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내가 딱 봤을 때, 이 2번 카드의 주인공들은, 원하면은, 그치, 어, 골라, 골라, 골라 고를 수 있다. 고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다. 음, 여러분의 마음이고, 가볍게, 그래, 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자! 이런 마음보다는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를 선택하든 이런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내 선택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될 거야. 음,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네, 내가 지금, 음, 이 카드를 찍으면서 여러분 올라오는 댓글을 갖다 보는데, 음, 우리 초창기에서부터 이큰 이 타로를 갖다 애청자분이시죠? 어, 건강에 대해서 올려달라 그랬는데, 저기 이 큰, 이 큰, 저기만 세상 소통방으로 와요 건강은 차, 어, 저기만 사주팔자를 봐야 돼 음, 자, <웃음> 갑자기 아무튼 자, 나의 이런 모습에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음. 자 뭘로 부성애를 느끼죠 한번 봅시다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본데 음. 마음을 잡으려고 되게 애쓰는 것 같아요. 에이, 저기, 뒤통수 맞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음. 그런 것 같아. 음. 지금 힘들게, 힘들게, 진짜 꾸역꾸역,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꾸역꾸역 노를 젓는 것 같다. 음 왜, 왜냐하면 속아, 여러분들이 좀 어, 과거의 인연 때문에 속았던 게 아닌가 속고 그래서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 갖고 어떤 길을 갔다가 택해야 내가 어, 좀더 음, 좋은 방향으로 어, 저기, 막, 운전을 한 건가, 핸들을 틀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지, 한다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아이고, 조금 시끄럽네요. 우리 꼬맹이가. 2층에서 노는 소리가 다 들리네. 음. 자, 어디 봐. 나, 그, 저기, 막, 어떤 모습의 부성애는 느끼는지 어디 봅시다. 음.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갔다가, 어, 여러분을 갔다가 보고는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음, 어, 왜, 그, 렇지만 여러분한테 다가오지는 않아요. 어, 왜 다가오지 못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슬퍼. 음, 너무 슬프고, 어, 여러분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짠, 마음을 짠하게 느낀다, 어, 짠한 느낌을 느끼는, 어,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 어, 여러분들이 이게 사는 게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개 중에는 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 카드는 좀 내용이 조금 많아. 어, 그래가지고, 어, 지금, 그, 금전이 뭐, 이렇게 막, 막,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는, 어, 먹고 살 거는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최근에 뭔가 사기를 당한 느낌도 있고, 음, 마음에 사기든, 물질에 사기든, 뭔가는 당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좀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어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 이게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음. 주변에 누군가, 아, 이성들이 여러, 그,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이성들이 여러 분들을 볼 때, 그래도 마음적으로, 어, 좀 다가가고 싶은데, 왜 다가가고 싶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섣불리 다가갔다간, 오히려, 어, 괜히 내가 실없는 사람 될까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니까, 러 어떤 마음의 무성애를 느끼냐? 지금, 이, 그, 그, 무엇에도 기대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허탈하고, 막, 지금 마음이 지금 텅비어버리고갈 곳, 갈곳 없는 이 마음. 이게 사람이 그런 게요, 나는, 아우, 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하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그 기운이 전해져. 음, 짠하다. 여러분한테 짠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 주변에서 짠하게 느낀다는 거지. 음, 이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짠한 마음. 음 어디 봅시다 그, 그리고 그그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어, 꼭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성으로 다가온다기 보다는 그냥 그 인간적으로 짠한 마음 음, 그런게 있다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냥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음, 그리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괜히 섣불리 다가갔다가 음, 오히려 내 좋은 의도가 좀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그 내가 다가갈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들 이 너무 여러분의 그 슬픔을 꽉 쥐고 있다라고 봐요. 꽉 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조금. 음. 음, 다가갈 수가 없다. 조금만 오픈 마인드? 어, 조금 마음을 갖다가 좀 편하게 좀 가져야 될것 같은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좀, 좀 가, 이 외관상 보기에는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음, 그게 티가 나지는 않아. 티가 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나는 티를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녹록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거는 딱 봤을 적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봐. 음 열도 받고 음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씨" 막 하면서 뭐 이런, 이런 으, 으, 멍멍 쓰레기를 받네 이런 개 쓰레기 막 아, 와서 "어, 너, 너 진짜 내 눈에 띄기만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격상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그냥 꾹 가슴을 갖다가 꾹지면서 "내 탓이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내가 어 내가 바보같이 어어 어, 저기 막어 저기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서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부성애를 느낀다는 거지. 어 이성들이. 어. 주변에 조금 친하게 왕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친하게 뭐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 아는 이성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낀다라고 봐요. 음,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떠한 이런 경우에 조언을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음.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를 갖다가, 사기를 맞은, 그러니까 경중엔 달라. 어, 마음을 사기를 맞은 것일 수 있고, 실제로 물질을 사기를 맞은 것일 수도 있고, 음, 약간 돈이, 돈을 갖다가, 어, 돈 문제일 수 있고, 돈 문제일 확률이 더 높아요. 어, 마음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일어나? 그게 누구냐면 전 남친인 것 같아. 음. 그리고서 지가 그렇게 놓고서 휘리릭, 휘리릭? 어. 어. 휘리릭, 휘리릭 하고 사라졌다 그래야 되나? 음. 아니 이게 사라지게뭐 헤어지자 뭐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다던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답답하다 이거지.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이걸 어디 가서 말해 이거를. 어. 갑자기 어, 연락도 안 연락도 안 되고 어, 연락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어, 어떻게 될지 이 이걸 뭘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죽여 살려 그 연락이 안 되는데 뭘 어쩌라고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그런것같아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다가 쌓아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진짜 우라시게 아픈거지 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이제 정, 정신력으로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정신력 이거 지금 카드가 이렇게 보여 차라리 욕을 하지 차라리 욕을 해요 이 개쓰레기하고 야 음. 이게 이게 욕도 못하고 이, 이, 이걸 어디가서 얘기하지 이거를 아이고 여러분도 참음뭐 음. 그래서 뭐 그래 저기 막아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음,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게 어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지냈던 날들이 있었던가 싶은 거지 음,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라고 어, 돈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로 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돈을 더 많이 잃어버렸다는 마음.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도 아픈 거지 생각을 해봐요 둘중 하나는 지켰어야 되는데 둘다 지키질 못했잖아 음. 음. 어디 보아요 어떻게 될런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한테 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음 어디 봐. 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어 뭔가 안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어, 여전히 힘들다. 어, 안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어, 그, 저기, 막그 사람한테, 저기, 떠났던 사람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음 떠나서 연락이 왔죠. 어, 연락이 온 사람 많다. 떠났던 사람. 음. 여러분한테 데미지 입히고 떠났던 사람한테 어, 연락이 온 사람이 많다. 음. 그래서, 그, 저기, 막 뭐, 그래서 어떻게든 힘들지. 어, 정신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든데, 음, 여러분도 힘에, 힘에 겨워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힘에 겨워서, 그 배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에 겨워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여러분들한테, 저기, 마, 뭐, 저거, 저기는 맞아. 어. 그리고 이그 여러분한테 데미지를 주고 떠났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온 게 연락이 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이 이, 이 마음 있잖아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음 왜냐면 어... 어디 봅시다 이게 뭐지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다 보여주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음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내 마음을 베고 갔잖아요 어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 갔을 확률이 높아 어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저기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갈등 국면에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데미지를 딱 줬으면 그래서 일단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 어, 사과가 먼저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왔어 뭐 어쩌라고 어, 연락이 온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갑자기 들여닥친 사람도 있고 다시 한번 잘잘 어, 해보자 옛날에 그랬던 걸로 잘 해보자 근데 그게, 그게 그렇게 쉽게 돼 있었던 일이 왜 어떻게 없었던 일이 돼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좀 심적으로 조금 힘든 게 아닌가 힘좀 힘들고 이 사람하고 지금 관계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관계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러는 것 같아. 음. 그런 거지 뭐. 그. 동정심 유발하는 거지. 동정심 유발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음. 동전주, 상, 상설 너무 받았고, 그, 여러분, 지금, 제, 내가 봤을 적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금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인간관계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짜 짠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꼭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마음적으로나 어떠한 그 조언적으로도 도움을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잘 봐요. 이, 이 카드 상에선 그래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에 진짜 마음이 짠하게. 근데 그 느껴가지고 여러분들을 심적으로 그래도 좀 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 보여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히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잖아 이 경험치가 쌓였잖아 이 경험치가 뭐야 뒤통수 맞은 경험치가 쌓였단 말이지 누군가가 나한테 나 이런 모습을 보고 측은 짐이 생겨서 온다 그래도 얼씨구나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런데 어, 마음 상태가 이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기운 내셔도 될것 같아 음, 왜 왜냐 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 성공적으로 해나갈 것 같아요. 음, 저, 성공적으로 해나갈 것 같고, 이 아픔의 시기는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맞아요. 음, 여러분들 지금 심적으로 되게 힘든 건 맞고, 어, 몽, 아, 가, 뭔가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결정할 마음의 준비는 안, 들어, 안 생겼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 너무 머리가 아파.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어. 자책도 말도 못해요. 자책도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운 내세요. 왜냐하면 카드가 말해주기를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간 관계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거라고 알려주고 그게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막 대단하게 막 백마트 낭자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의 판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간적으로 측은지심을 어,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음, 꽤 있고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잘될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추스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성공되, 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다 새로이 구축하겠다 근데 그 구축하는 그 대상은 뉴페가 아니에요 전남친을 아, 전, 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은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아나가야 되는 그런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텝들이 필요가 어,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군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지 않을까 싶어. 음 굉장히 아, 좀. 미래가 긍정적이다 라고 봐요 미래가 긍정적이라 보니까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라 어, 새로운 어, 새로운 어, 사랑이 들어온다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고 어, 이 세상에 악한 것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악하고, 남을 등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어, 이게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고, 금전적인 손해로 위해서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거니까, 금전적인 손해 플러스 내 정신적인, 이게 마음, 침적인 그 데미지가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그것이, 내 이게, 가짜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어. 찐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야,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마가,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호서다마라 그러잖아.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마가 깼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카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한다고 나와. 그러려면, 이, 지금, 이, 이 지금 이기이 이 쓰레기 식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어, 지워버려야 되는데, 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좀 더, 이 사람, 음, 이런 거 말고, 어, 좀 더, 밝은 미래를 갖다가, 어, 계획하 계획하고 거기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여러분의 선택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지. 어,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음,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카드에선 알려주네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지금은 굉장히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맞지만, 어, 조만간에, 어, 태양은 떠오른다.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길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 이성들이 부성애를 느낀대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봅시다 왜왜 왜 매달려 있어? 어? 왜왜뭐뭘 어떻게 하고 싶길래? 어디 보자. 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이 인기니인것 같은데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딱히 뭔가 어, 저건 없고 어. 어디 보아요 어, 어디에 부성애를 느끼는지. 음. 여러분한테 부성에 느끼는 사람 확실하게 있네? 음. 여기도 한 명은 아닐 듯 싶어. 음. 어, 꽤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음. 새로운, 그러니까 영 모르는,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인 아는 사람들, 그치? 이성들이 여기서 이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데 그래도 특히 여러분들이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 부성애를 느낀다는 거지. 음, 뭘 부성애를 느끼는지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웃음> 음. 과거에 어,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 어, 그런 게 있는 거 싶어. 음. 그게 어, 그게 항상 어,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거지. 어, 아쉬움으로 남고 어, 여러분들은 그그그 그, 그 남은 아쉬움을 갖다가 어, 이루. 그거 갖다가 이루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루고 싶지만 방법은 없다라는 거지 어, 방법은 없다 방법은 없다 왜 그러니 어, 방법은 없고 음, 그 과거에 여러분 음, 그 여러분이 지금 그 이루지 못한 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거 어, 하다 마른 사랑 그 사랑은 어, 여러분들이 잘라낸 것 같아요. 왜 잘라냈냐면 음, 피곤해서. 어, 피곤해서. 피곤하다 이거지. 왜왜 왜 피곤해? 왜냐면 좀 남자가 됐으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 모습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뭐 의젓해 보이고 어쩌태 보이고 어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어 얘, 얘를 얘왜 만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그래도 얘 얘랑 잘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야 그게 왜냐하면은요 사람이 그막 싫었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 그 직업이 뭐든. 어. 직업은 되게 잘라도 하는 행동이 그지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질 때는 이 그지같은 행동이 너무너무 부각이 돼버리니까 어 그냥 그지같은 행동만 계속 보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이 싫어질 때는 그 그지같은 것만 계속 보이니까 과거에 내가 쌓았던 그 추억이나 정들은 어 그때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 그때 못해본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또다 보니까 또 어때요? 아유 행동이 완전히 초딩 초딩 중딩 중딩 하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쵸?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결정을 내놓고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음, 아 내가 조금 음. 이 관계를 갖다가 서두르 서둘러서 끊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도 좀 기회는 줘보지 않았, 어, 기회는 줘도 됐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왜 굳이 어, 왜그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어, 과거의 인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후회가 남는다 그 있잖아. 있어 그그 그, 그 뭐지? 그 있었을 때 미처 다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조금 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켜 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꼴배기 싫었던 거 있잖아요. 어, 꼴배기 싫었던 거. 어 그런 것들 또 생각하면 아 이렇게 되게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또 이렇게 보면 아또 이르지 못한 그 미련도 남고 그러니까 음한 가지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딱한가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결정도 좋을 빠를 거 아니야 왜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 어, 마음이 여러 가지가 팍 나눠져 가지고 오늘은 이 생각하면 또아 내가 너무했나 내일은 저생각하면아이 그래 맞아 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야 막 이, 이걸 이 갖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아 모르겠다 하고서 일단은 그냥 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어, 매달려 있는 거지 어, 매달린, 매달린 게두 개나 나왔잖아요 어,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음. 근데 주변에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좋아할까요?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그래도 조금 어, 그, 인, 그 안쓰러운 맘? 어, 마음을 갖다가 조금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뭐 여자 남자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안가 어. 마음이 안 가. 그, 딱히 지금 누군가한테 마음을 쓰고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이씨, 부성애고 나발이고, 어,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일단은 다 보류? 일단은 다 보류. 음. 근데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카드상에서 비춰보는, 거, 여러분 인기 많은데? 음, 인기 많은데? 인기 많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 경제력보다는 음,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에 능통하다기보다는 조금 세상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음, 예를 들어서 어. 밭을 가는 사람한테는 호미가 잘 팔리잖아요. 어. 어 근데, 그, 내가, 그 주변에 다밭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호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피리를 만들고 앉아있다는 거야. 아. 어. 왜냐면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는 피리를 만들 그러니까 너무 현실감하고 좀 동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지 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금 음. 여러분을 갖다가 부성애를 느끼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졌다.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 이, 거짓말 한건 아닌데, 거짓말 같이 돼버리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어. 저, 저기, 막, 과거에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다시 다가오려고 스물스물 한것 같은데? 어, 스물 스물해요 전남친. 음,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어,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음,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줄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 어떨 때 보면 괘씸죄. 어,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 이, 저기, 막, 과거의 사람하고는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어, 내가 못, 어, 이, 얘하고 완전히, 어, 그, 연인으로서 못 해본 게 너무 많다, 어, 많고,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그 아쉬운 걸 갖다가 다 끝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인가. 그게 또 궁금, 어, 그런, 그런 것도 그래요. 내가 얘하고 이걸 갖다가 다 해봤으면 좀 달라졌을까? 그, 마침표를 찍었을 때그 결과를 갖다가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래도 뭐꼭 너랑 나랑 다시 재결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타진해 보려고 했지만, 어, 했지만 어, 이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에 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 어, 오려, 어, 다가오려고 다가 오려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적엔 그러, 어, 정확하게 뭔가 자기 주변을 갖고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진짜 우당탕탕탕 하고 뛰어온 느낌이 없지는 않아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짜증이 난 거지 어, 두번 그러니까 너, 네가 나를 두번 죽이는구나 이거지 어. 한 번으로 족한 거잖아요. 사람을 실망시키는 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음,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에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너무 준비성 없게 왔다 그래야 되나? 어, 준비성 없게 과거의 연인이 다시 온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어도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왜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게 생각, 어, 저기 하냐면은, 음, 이 카드에선 솔직히 말하면 딱히 이유는 안 나와요. 그냥 좋게 생각한다라고 나와. 어, 근데 한 명은 아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러분을 갖, 여러분한테 오, 어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그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어 대화하고 싶은 사람, 어 마음의 소리를 갖다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한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 오래전서부터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하이 사람은 너무 어, 아 우유부단하다 그러, 그러나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만 어 우라지게 해요 어, 아, 그그 그 자리에 아직 땅이 파이겠어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 얘는 오지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어 여러분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그 걱정만 하다가 어, 땅이 파지는 사람이 있고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 어떠한 내가 지금 남자가 딱히 필요해요라는 제수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과연 음, 내가 어, 뭐, 누군가를 갖다게 선택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어, 지금 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거 같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성애를 느끼고 오는 사람들한테 어, 눈길을 잘안 준다 어, 그냥 눈길을 준다고 해더라도 그냥 사람 음. 성별은 빼고 다 사람으로만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다가온다라는 거지 어,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대해야 올거 아니야. 근데, 이, 여러분들은, 음, 그냥 사람으로 대하니까 못 온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그냥 이으하고 있고 싶다라는 거야. 연애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분간 그냥, 나는 지금, 어, 당분간 이으하고 있고 싶다라는 거야. 음, 뭔가 여기서 또 새로운 감정을 시작하고 뭐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고 싶지가 않다 왜 지금 여러분이 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 관심이 두고 사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네.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뺏질 못한다라고 해야 되나 음 뺏질 못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한재수치원할 그런 걸 갖다가 취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아, 여러분들한테 음, 그 부성애를 느끼는 그 사람들한테 아직은, 어, 뭐, 비교하거나 뭐, 그럴 마 음, 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밥 먹고 뭐 하고, 어, 아침 잘 먹었어요? 뭐, 이제, 어, 그 정도지. 뭐, 내가 얘한테 어, 잘, 이쁘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해봐야겠다라는 그게 없어. 음 근데 이 카드를 왜 봤나 싶을 정도로 없어요. 어. 근데 그게 연애 세포가 죽은 거, 죽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왜냐면은, 어, 그냥,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 너무 짜증난다 음 짜증나고 당분간은 내이 머리를 갖다가 좀 시키고 내 마음을 갖다가 어르,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추스리고 뭐 내가 그 정립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 놓은 다음에 그때는 모를까 지금 당장은 내가 어,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유심히 볼 어, 그런 어, 자비심은 조금 없다는 라 거지. 어,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소통하는 것도 자비거든요. 어, 마음의 자비, 어, 그런 게 없다는 라 거예요. 당분간 그냥 어, 일만 하고 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도 계속 누군가는 여러분한테 노크를 해오네. 음, 여러분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랑곳하지도 않고 누가 노크를 해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음 이제서 조금씩 아 제가 왜 저렇게 어, 나한테 노크를 할까 라고 생각을 좀 곰곰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안될것 안 같아 응. 왜냐면 사람은 마음은 생물이에요 오늘은 연애하기 싫었다가 내일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오 저기 나 나오는 남주가 와 저런 사람하고 진짜 저, 저 남자가 내 남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나서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장 내일 당장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다가, 그, 다음날 또, 남, 그, 저기, 뭐, 사랑과 전쟁을 보면 또 남자에 대한 마음이 또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은요, 움직인다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언제, 언제까지 움직이나? 내 진실한 짝을 만날 때까지는 움직이고 다 간을 보여 봐요. 물론,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연애가, 그 평생의 일회로 끝나지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 번에 걸친 연애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번에 걸친 연애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번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연애를 갖다가 몇번 하고 나서 내찐 사랑을 만나는지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그 하잖아요. 앞으로는 120세, 150세도 가능하대요. 100세, 150세 이렇게 살면서 연애가 설마 네다섯 번에 끝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다섯 번에 끝나도 진짜 그거는 럭키한 거지. 더 이상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음, 그렇지만 지금 이이 이, 저기 막, 너무 연애가 과거 연애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연애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짜증나는 것 같아. 음. 아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자꾸 저렇게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면서, 시, 그, 그런 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나는 뭘 알아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 그,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뭐, 뭐 하나가, 어, 자꾸, 어, 나를 갖다가 어쩔 때는 외로움 속으로 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 그것까지는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거지. 어 내가 오늘은 아나 연애 진짜 나는 내 몸에 있는 연애 서포를싹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랬다 가다고 어, 내일 되면 아 내가 연애 서포를 갖다 다시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어, 들고 이러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변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내 감정이 변하는 거에 당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는 것도,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음, 알아, 배신감 엄청나게 느끼고. 그리고 얘가 전화해가지고 깐족됐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뜻대로 안 되니까 깐족거리거든. 뭐야, 도대체. 지금 네가 나한테 제대로, 제대로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저 새끼 행동이 막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 인생을 살아볼만 해요. 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이 어, 지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 너무 좋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여기 지금 카드 갖다가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몇번더 이별을 할 거라고 그걸 말할 수는 없잖아. 어,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 하면 음 여러분들은 일단은 조건은 된것 같아요. 음. 조건은 어느 정도 됐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 진짜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그런 건 있지만 어 그렇게 막 어, 여유가 없이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어 마음에 업앤 다운은 있어도 그것이 뭔가 나한테 쫓기는 마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일일일 일, 일, 열심히 일 열심히 하잖아. 자기, 그리고 자기, 그리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름이 알뜰살뜰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진짜 막 자린 겁이 아니라 쓸 때는 써요. 하지만 그쓸 때와 안쓸 때를 갖다가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가 봤을 적에, 지금 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을 딱 추스릴 것 같아. 왜냐면, 어, 꼼꼼한 데가 없, 꼼꼼하다. 어, 맞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안정을,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봐봐요. 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딱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만 지나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한 거라니까. 이 카드를 굳이 뽑아보질 않아도 흘러가는 거 보면 뉘앙스가 나오거든. 음, 뉘앙스가 나오고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에 아마 남자들이 부성애를 느끼는 게 아닌가. 아까 여기서는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와서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성애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어그 저기 막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갖다가 꿋꿋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 남자들이 부성애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지 내가 저 사람한테 그치 등대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 어,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 음. 어디 보, 보아요 어디 보아요 음 맞아요 결국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더기운네요 음, 안정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100%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제가 그랬죠.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이 카드의 흐름상 이 4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해피엔딩이 될것 같다라는 것이 카드의 리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리딩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눌러주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